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작가입니다 제가 열심히 열심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카트를 또 하게 되었는데 오늘 한번 시청자 분들하고 함께 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상함이 있네 오, 우와 열쇠랑 잠시만요 제가 방금 겨우 카트를 들었어요 여러분 와우 님들 알아서 음, 음, 오세요 나는 아이템이나 보고 있을래 음. 양심적으로.. 음. 야 양심적으로 어. 솔직히 이거 스킨지 말자 리타하자고? 오키 어허 음. 차은이 갈빙하는 거 어때요? 갈빙 갈빙예요왜 믿으면 어. 아. 갈빙 음. 음. 음. 여러분 저 하트 몇년만이야고짓 제가 지금 쿠폰 거 써요 상점 가서 어 맞다 그거 이따 입판 끝나고 쓰죠 느요저 이거 깎아먹는 얘나라고 치시면 됩니다. 비번은 18이에요, 여러분. 깎아가 아니라 깎기 아니면? 깎기라고요 깍기예요. 깎기로돼 있어요. 나는 왜 저걸 깎기라 했을까? 음. <웃음> 과거에과거에 어, 어, 나에게 물어보았다. 깎아. 진짜. 엄청 많이 내. 어 높은 난이도 이거 난이도가 많이 높은데요? 어. 릴레 릴레 릴레 릴레 릴레. 어자 그러면은 <웃음> <웃음> <웃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계신 것 같은데. <웃음> 들 알죠? 막자. 알죠? 오케이. 어? 세상에. 님들 이거 맨 처음에 시작할때 아, 뭐지? 그거 어, 앞으로 어, 가면 어떻게 하지? 마그로 아, 겁니다. 야이 맵에서 막자 하면 그분처럼 리타을 당할 수도 있어. 아, 막, 오케이. 오 어, 어, 어, 어, 이거 안 되겠네. 나가야 얼른. 어. 막가막가 막아. 아 이거 님들 된다. 굉장히 옆? 쌈장 제가 리아 시킬게요. 찮아 갈게요. 아이는 빨리, 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허리찮허리찮아 괜찮아. 아빠아어아작아 빠지셨다. 안 돼. 오랜만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아 괜찮아. 아괜아 괜찮아. 그래서 그분이 리탈을 당했죠? 아!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어많이 자,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올지. 나 안돼 막자 너너이이건막 이렇게, 게방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지금 어, 어어뭘 이렇게 한다고. 어, 꼴찌만 하지 말자. 내가 그래도 문님보다 잘 가고 있네. 아야 학교방 조동님보다잘가시다 너무 늦가고 있으면 역시 에, 예, 반말. 아, 예쁘네. 아, 옆에. 아 <웃음> 되게 옆에 <옆으로>, 되게 짜증나게 <웃음> 짝건드려요 <짝권을> 아. <해줘. 웃음> 어, 카트방 초보님 하이. 아 불잼. 빨리 막아요. 직구. 어허. 불잼은 불이랑 재미랑. 소품이. 나이스 막았다. 아젠짜 아, <웃음> 그만 따라오면 안 돼요 좀? <웃음> 이게 카트인지 <웃음> <웃음> 들어가면 안 돼요 싫어요 갈 거예요 <웃음> 나 찾지 마요 <웃음> 누구야 어나 이제 한 번에 나다 포기해 안가안가안가 어, 응, 응. 응, 어 이거 좀 괜찮아 보인다 어, 잠깐 이거 시계 타기잖아 대상 이 안돼 안돼 여러분들 지름길 알죠 아, 미친 어야아 <웃음> 그럼 안돼 뭐야 뭐야 나안가져아이거걸지마다 <웃음> 일곱 명 막자들이 아 세상에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이 너무 보여서 무거다 아니 꺼져 어, 어. 아니 쉿 아니 그만 쳐요 아니 아, 아 제발 우린 막아야 된다고 어어미로어 어쩌면 나카트가 뒤로 안 돌아 어 됐다 여기. 으쌰 으미 으쌰 야야야 아, 으쌰 그냥 3렙짜리 3렙이야 아젠장 뭐라고요? 3렙짜리라고요? 지금 저 3렙이라고 아니.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어 이거 정말 에밀리 메달 아. 이거 저거 리타 시키려고 저가. 아 맞다 해야지 계속 해야 되는구나 어, 아니 카트 이거 되게 진짜 고뻔었다어저 뒤에서 기진 저 분들 그치? 뭐를 하시는지 몰라도 그게 찍하네요. 아니. 축하자, 아니.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안돼 안돼. <웃음> <안 돼. 웃음> 누군지 몰라도 고맙군두 번째 세, 세 번째로 레벨이 높은 분이 음. 저요 아니 두, 두 번째 가자 저 뭐야 저기 위에 있는 사람? 님들 이거 오, 차 어떻게 돈 오면서 오면서 올라오면서 드리프트하는데 어, 온다 온다 올라온다 피해줘 피해, 줘, 피해 줘. 런닝 달려 아니, 아니,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잠깐 좀니아좀예쁘아좀 해봐. 아시 아니, 아니.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할수있아할수 있어. 그래, 니아아 하... 하... 그래 니아몇번 쉬고. 하는 거야. 나 아, 들어오신다고요, 세상에. 메인님 들어오신다니. 아무도 날 막지 못해. 아들. 아, 들 테이들. 아, 아, 아, 아, 아. <놀람> 하나 하나. 하나, 핫, 핫, 핫, 올지끝이네 후. <웃음> 나 뚫리기가 바로 달리시던 것봐 아, 됐어 여러분들 다음에는 헬팍트를 보여줍시다 안돼 안돼 불 일어날 내 미래가 너무 무서워졌다 하하 카트는 원래 야아 어 진짜 아니 음. 카트는 안 잡고 있어요 얏 작가님 네. 생각보다 잘하는데? 생각보다 잘한다고요? 어려, 어로... 진짜 어렸을 때 같이 했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작가님 저 방장 좀 해요. 안녕하세요. 어 메인님 오셨어. 아이 드디어 왔다. 어. 작가님 저 방장 좀 해요. 네. 방장 왜요? 싫어요 안줄 거예요. 네. 아 싫어요 안 돼요. 아니 재밌는 뵙 해줄게요. 아, 재밌는 맵이요 <웃음> 어, <재밌는 매비요? 웃음> <웃음> 재미가 재밌는. 누구 기준으로 재미인 건데요? 어, 모두가 재밌죠? 모두가나 빼고 다 재밌는 게임. 거 같은데? 너나너로 아, 방장 좀 됐고. 아 이거 뭐지? 뭔가 필이 안 좋은데? 방장 좀 주세요. 아한번맨 마지막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지, 근데? 저요. 미스틱돌프. 오케이. 아맨 마지막으로 음, 믿어보겠습니다. 뭐 네? 암호. 암호 음, 암호 암호. 18이에요, 18. 18. 18. 18. <웃음> <웃음> 아, 아, 오, 오.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이거, 아, 어. 이가 아, 이거, 아, 이거, 케 이거, 이 아, 이거, 잘거리던데 이거, 아, 이거, 뭔지 아는데? <웃음> 이거, 고스러운데 그냥, 그냥 립시다이거이이이 <웃음> 아 <웃음> <근데> 뭐야? <웃음> <그럴까>? <웃음> 세상에.. <웃음> 세상에 꼴찌만 <웃음> 안 하면 되 그래. <웃음> 와.. 꼴찌만 막자. 어럽고 추악한 고인물 자식들. 꼴찌만 <웃음> 막자. 하서하하호호 <웃음> <웃음> <어허허. 웃음> <웃음> 어? 뭐지? 이거 뭔지 아는데? <웃음> 어? 불안한데? 나는 왜 냉냉님이 들... 타고 있는 차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날 치지? <웃음> 제가 달릴게. <오케이. 웃음> 나이스 세상에. 아 님들 아니죠? 좀... 제발. <웃음> 아개싫러 <웃음> 아, 안돼 이 아! 고마워요 밀어줬어 아 안돼 아아 하게어미 아니 왜이리 밀어요 나이광물 너무 웃긴 거 같.. 웃긴 거 알죠? <웃음> 어? 가야돼! 잠깐 갈수 가야 있어? 아이맵 가기 개 어려운데? 아큰났다 잡아 이거 올라가기도 어 어깨오 어깨 뚫었어야저 뚫어야 돼어 메인님 <웃음> 뚫었어요? 어, 그 깨끗었어. 세상에 우와. 아 메인님도 메인님도 갔는데 나도 좀 에? 아니 전술처오지 마세요 님들 에? 생각을 해봐요 네, 내가 오늘 해봐요. 이러고 앞으로 카트를 안해 그러면은 앞으로 카트는 빛을 못봐 얘도 오버워치 콜 되는 어. 거야 아싸 오버워치 <웃음> 어떻게 되이지 봤잖아요 님들 다 카트는 <웃음> 봤자 아니면 제대로 없어 안 돼. 야. 와 여기 또 뒤에 두 번째 막히데 이제. 그래, 잠깐.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아, 아, 아, 아. 진짜. 오, 어, 또 맞다. 응. 그래, 할수 있어. 그 타이밍이랑 있잖아. 그래, 잠깐. 안녕하세요, 라이트님 어서 오세요. 호호.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이거 뭐 아, 안 돼.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거밀로자 아, 이렇게 해서 가 옳지, 가 옳지, 어, 옳지, 어, 옳지. 어, 옳지. 어, 안, 안 돼, 돼. 아, 지금 또 죽풀 흘르라고 있어. 한 바퀴 돌려보면 될 거야. 이제 그어 아, 이제 이상태 가는 거야. 더럽, 어치마 산막살 이런 안 돼. 아, 아, 이거 왜 있는 건데? 야 막장. <웃음> 아, 하다할수 <웃음> 아, 있다, 할수 있다. 이래서 자, 거꾸진 다음에 이제 또 여기다가 이제 살살살살살살살살살 살. 오케이. 오어 씨. <웃음> 어, 어, 나 거꾸로 왔는데? 아 제발. 이번 뭐야? 이번 고인물인데. 자, 돌려 돌려. 잠깐만 잠깐. 잠깐, 돌려. 잠깐만 차 돌려. <웃음> 옳지 옳지.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야, 시회자. 아, 윗둥이 아, 아, 근데 아빠. 가야 돼. 아, 메인님 따라, 메인님 뒤따라 잘 봐. 안 돼! 무슨 씨. 아아! 아이대로 끝낼 줄 알아요? 아 어, 맵 뚫었어. 어? 아니, 이거 렉인가, 이거? 아, 말도 안 돼. 아, 내가 방장을 준건 잘못이었어. 행다 아. 내가... 여기서 막지 않다 하니까 너무 행복해. <웃음> 세상에. <웃음> 너무 행복해. 아. 님들 나막에서도 괴롭히면서 카트까지도 이렇게 괴롭혀야 돼요? 예. 아. 장나광고합시다 <웃음> 광고. 아, 저잘올라가 음. 닉네임 뭐예요? 제가 줄게. 저요? 어? 님 줄게. 네. 광고 광고. 음. <웃음> <웃음> 막자맵도하게요오 <웃음> <너무 웃음> <웃음> 안돼 안돼 <웃음> 안돼 <웃음> 아무것도 몰라 안돼 어? 이거 이분 별이 다섯개야? 우와 우와 별이 다섯개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광산꼬불게불리디얼 예? 리디 레디얼 레디 리디. 저 저번 주어 뭐~ 레벨는 다시 무슨 준비를 하길래... 그렇게 아, 어, 어. <웃음> 레디... 리디 레디... 레디... 레디... 르고 있는 건디저디아그래요 레디... 이제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해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아, 이거 빨리 가야 어. 빨리 가야겠다 어. 어니 진짜 빨리 가야 돼.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습생 뭐야 니 아. 아. 끔찍한데? 오케이 나 통과 나 아. 돼. 안 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아. 가가가 아. 가할수 있어!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지오지울지오지오지오지오대못 가죠? 직수 <웃음> 있어? 직수있 오직, 오직, 오직, 막직오빠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오직, 뭐야 대체? 나도 보내줘요. <웃음> 아. 자꾸 이러면 나 다음 주에 방송 안오 거야. 직 오직, 오때 오직, 오직, 오직, 오 작가님시게만들어세상요나 <웃음> 아 영원히 안돌아올 거야. 그 공간까지 공까지까지챙겨까지공까지 챙겨주는. 무슨 건강관리 공사도 아니고 아 아니, 아니, 진짜. 공사 건강 제발. 역시 지 청자. 아, 작가님 아. 비켜요. 공까저 <웃음> <가. 웃음> 사람도 막아날막지 말고. 비켜요. 왜 나만 막는 거야. 비키라고. 안저 지나가는 작강인데요.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 오! 지금 그게 그래, 지금이야! 왜 <웃음> 그래, 나를 받아? 오케이 아, 지금이야! 그래. 그렇지! 이거지? 힘들어야 이거 들어가도 돼. 안 돼. 좀 어. 들어가면 안 돼. 가. 으쌰. 가시 으쌰? 고통받게 해야 돼. 일단은. 안 돼! 뭐요? 안녕하세요. <웃음> 잘못 들은 걸 거야. 아니! 야 벌써 들어왔다고? 이제 말일 때? 아도박아 님들 그거 같다. 그 장난감고 있아제발 그거 음, 나 음. 끔찍.. 그것도 네, 솔직히 끔찍해. 안나 그거 뭔지 <웃음> 안단 말이야. <웃음> 아, 카트방송 괜히 보고 왔어. 내 앞으로 일어달 내가 얘 알고 있으니까 더 고통스럽네 진짜. 음, 이 맛에 <웃음> 기억을 삭제하시면 그, 기억 안 돼요. 그.. 그 카트 음, 영상이 음, 너무 아니. 재밌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보면서 아 진짜 고통받는데 <웃음> 했는데 그내 미련 수술이야. <웃음> 아들라, 장난감 가자! 안 돼! <웃음> 장난감 가자! 장난감 <웃음> 아이, 고고! 민즈라 장... 그거 그 광고 할래요! 네, 장난감 할래요! 장난감 장난감! 광고! 킹갓 <웃음> 장난감. <웃음> 장난감 해야지! 그러면 저는 태희님의 말을... 이거 <웃음> 이거야! 그래! 큰차큰 차! 아, 끈차, 끈차. 아, 아 제발. 제발! 우리 작가님! <웃음> 막감 <막장 웃음> <막장> 해비니까! <웃음> 아프라인 뭐, 빠른데 뭐, 뒤로 가는 한데. 게 훨씬 빠 뒤로 가야 그리고 디버프로 연결하지 그래요?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서 알쳐야 돼 됩니다. 아, 뒤로 그래, 가서 벽 붙어서 알쳐줘 으쌰, 으쌰 그래 작강만 천천히 그래 작강하할수 있어? 일단 1레냥 넘겨준다고 생각하죠? 뭐 재미도 못보고 들어가면은 안되겠지? 문제를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겠지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뭐 태희야! 뭐야 여기 아니잖아 잘못 왔어 어디 오케이 일.. 일차는 피했어! 그래 작가가 일차 큰건 피했어 안녕히 가세요 저희가 왜 여기 있을까요? 예? 아, 저거 지 않을까? 내 생각에 앞에 졸라 큰 사람 둘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있는데 지금 질 거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뭔지 아니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저저 어. 앞에 계시는 저두 분이 나는 너무 무섭다. 저건 어떻게 못 막아..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왔다. 작강님 왔다. 안녕하세요. 지나 작강인데요. 네, 좀 지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계세요. 지나갈 거예요. 아인. 안녕히 계세요. 안돼. 아, 다행이다. 난 이거보다 더 끔찍한 어, 걸 어, 보았지. 더 촘촘하게 막아라. 더 촘촘하게 막아주세 내가 올라갈게, 내가 올라갈게. 아 이거 맞으면 어, 이렇게 맞을까요? 되는 거구나? 나도 여기 있을게. 우리 딱 이렇게 있자. 오케이 딱.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하나 오면 <웃음> 아니, <붙잡고 웃음> 저, 저, 아니, 아니. 돼요. 안 돼요 안돼못 못 가요. 가요 아 뭐야 우리 팀한명 어디 있어 좀더 올라갈게요 알지 가가자자자 치열 좀스스 온다, 온다. 안돼넌너 뭐 저리 야, 야, 뭐 뚫린다 여러분들 다 왔는데 그 들어가요 기다리 기다려야지 님들이 들어가라 그러면 <웃음> 야, 여기... 여기 부 잠깐만... 잠깐만... 잠껴만 잠깐만... 잠깐만... 껴껴만껴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박는다. 네. <웃음> 내가 막는다, <웃음> 내가 막는다. <웃음> <웃음> <웃음> 이게 <웃음> 무슨 번복하다니고? 안나 뚫렸어. 아 저기요, 뭐요? 뚫렸음? 아나나 뚫렸어. 갑자기. 어? 안돼. <웃음> 그래도 리쳐야아 <웃음> 아, 제발. 와, 그래도 이거 이거는 이거는 그래도 고통 안 받았다. 다행이다. 음, 이건 할만. 광고는 <웃음> 10초 기다리시. 아니, JP 가볼게. 그래서 <목소리> 이제 저는 방종을 하고 저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서류하러 갑니다 네? 서류하러 <목소리> 갑시다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어, <알았다. 웃음> 이러고 수두를 한다고요? 아씨 몰라 저거 비밀의 상자 챔피언 트로피만 깔고 가야지 으자 어, 이거 다벌 쓰레기 같고. 응 쓰레기 같고. 응 쓰레기 같아. 오호, 다 쓰레기구나. 밑에 봉으 상자. 짜잔. 아, 뭐야 이거? 아인파인 땡큐. 응 쓰레기야. 이 네, 수주하면 됩니다. 네. <웃음> 저 수주에서도 약간 고통받을 것 같거든요. 아니 진짜 제대로 해야됩니다 이제 맨날 어, 예? 아니 어떤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거군요? 제가 제대로 하자고 했을 때 제대로 했으면 은 예? 저희 예? 감자농사 치끝났겠죠 근데 얘 예? 처음에 어땠어요? 저 농사지니까 미그리님이랑 손잡고 연장 들고와서 어? 예? 깽판 치시고 예? <웃음>